<웃음> 네, 사도행전 48강입니다 <웃음> 안디옥교회가 이방지역의 선교사로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하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거룩한 교회로서 그리토론 말미암 하나가 된 안디옥교회가 정상하게 성장하면서 성신의 감동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쓰일 그런 선교사를 파송하는 내용입니다. 뭐 간단한 아, 기록이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먼저 본문을 제가 읽고 <웃음> 자세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온과 구레네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로세의 젖동생 마나엔과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신이 가라사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웃음> 아멘 지난번에 본바와 같이 안디옥 교회는 세반의 박해 때문에 흩어진 주님의 백성들이 베니게와 구브로 그리고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여서 교회가 서게 되었습니다. <웃음> 베니게는 이제, 그 이제 영어로는 페니키아인데요. 그게 그게 이제 이스라엘의 그 지중해를 따라서 그 북쪽의 지역을 얘기합니다. 두로 시돈 지역 그쪽을 이제 베니게라고 하고요. 구부로는, 뭐, <웃음> 영어로는 사이프러스 섬인데, 지금 영어로는, 그, 이제 라틴어로는 그 씨가 크발음이 나가지고, 그, 이제 그걸 구, 구부로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웃음> 그리고 안디옥은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다음, 이제 다음 1차 전도행 때 보겠지만, 수리아 안디옥이 있고,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지요. 여기는 이제 수리아 안디옥을 얘기합니다. <웃음> 안디옥 교회는 그 구브로와 그 구레네 사람, 몇, 구레네 몇 사람이 에, <웃음> 이곳에 에, 안디옥에 이르러 유대인에게서가 아니라 헬라인들에게 주 예수를 전파해서 주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함으로 허다한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게 되어서 서게 된 교회입니다. 이게 음. 예, 여기 나오는 구레네는 그 이집트의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더 이제 지중해 저기 서쪽으로 조금 올라가다 보면 그옆그그에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음. 그 구레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대신 져준 사람이 있죠. 구레네 시문이라고 구레네 신 그, 그, 구레네가 이, 여기 이 지역을, 여기 그, 어, 그 지역을 말합니다. <웃음> 이방인들도 이제 복음을 받았다 하는 것을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알게 돼서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안디옥에 <웃음> 어, 바나바를 파송해서 그것에 대한 확인 및 인준의 절차를 밟으면서 그 교회가 바로 서 나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초대교회에 이제 막 교회가 창립이 돼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방으로 퍼져나가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무질서하게 각주, 각 지역에 아무렇게나 아무런 연계도 없이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고요.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이제 서로 연계가 돼서, 어, <웃음> 교회가 세,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사도들이 세운, 중심으로 세운 교회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외적인 무슨 권위를 가지고 한건 아니고요. 주님과 연, 가장 가까이서 본 인물들이고 그들에게 약속한 대로 교회를 세우시고 그 동일한 교회들이 각 지역으로 이제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이제 그 증인들이 돼가지고 이제 교회가 서지는 것이니까 다 그렇게 유기적으로 연결된 교회다. 이 교회가 각 지역에 독립적으로 서나가는 건 분명히 맞지만 분명히 아, 그 연대를 한다 이제 본질적인 그런 교회들과 연대된다. 이제 외적인 형식으로서의 그 연대보다는 사실은 본질적인 그런 연대가 더 핵심적인 내용이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바나바가 안디옥에 왔었는데, 그곳에 실질적으로 그런 성신님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것을 인준하며, 그들을 위해 그의 권위의 사역을 감당하게 됐는데, 그 일로 말미야마 또 이제 주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전부터 알고 있었던 다소에 있는 바울이 그 일의 적임자 라 하는 사실을 알고 직접 그를 찾아가서 수소문 해 가지고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서 함께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에서 그 다소까지는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지금은 터키 동남부 지역에 있는 곳인데요. <웃음> 거기 이제 이스라엘의 북서부 북서부 지역에 이제 안디옥이 있고 지금 터키의 그 동남부 지역에 있는 그 그런 어, 곳이니까 서로 이제 그렇게 멀지는 않아요. 아무튼 그가 어디 있는지는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지만 그 찾아가서 데리고 와가지고 목회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안디옥 교회가 잘 성장하게 됐는데. 그들의 정체성이 더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자, 어쨌든 그리또니라는 명칭을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최초로 받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처음에는 이게 약간 조롱하는 조롱 그렇게 있었는데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정체성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런 소리가 드러나, 나타나게 된 거죠. 그리도인들이 됐다 하면,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세상을 따르지 않고, 육신대로 살지 않고, 사단의 그임에 절대 넘어가지 않고, 뭐, 연약하고 실수가 많으니까, 일시적으로 잠깐잠깐 잠깐 뭐, 넘어질 수는 있겠지만, 거기에 이제 계속 함몰되어 있지는 않은, 그런, 그래갖고, 날마다 말씀과 성신의 인도를 받아서, 주님이 목표하신 그런 인간상과 사회상을 누리는 그런 존재들 그런 사람들이 진짜 그리토인이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그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저 사람 말뿐만이 아니고 행동으로 인생관이 달라졌네. 세계관이 달라졌네. 역사관도 달라지고 뭐 이게 다 달라진 거예요. 그 사람을 보면. 그러니까 그 사람의 안목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이전에 옛 사람의 안목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안목으로 바뀌어진 그런 존재들이에요. 사람을 볼 때도 그리스도의 안목에서 서로 관계를 맺고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 누구 하나 라그네를 대접해도 이제 그 주님 대접하듯 하는 그런 마음을 하고 인격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귀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또 죄로 인해서 그 형상이 변질됐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존중을 받아야 되거든요. 일반 다른 존재들하고 같지 않게. 그러니까 이전에는 그런 걸 하대하고 함부로 하고 막가라 뭉개고 뭐 과시하고 오만 방자하게 살았지만 교만하게 이제는 오히려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써서 그리 또. 예, 그, 그, 사랑을 알면, 주님은 천지의 대주제이신데, 그걸 다 내려놓으시고, 죄인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 사랑을 보이셨잖아요? 그 사랑을 알면, 이제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나누는 게 그리또를 나누는 거잖아요. 그 그리또를 나누는데 내, 내게 있는 것을 아까워해가지고, 그렇게 살지 않죠. 그, 그 그렇게 살면, 당신이나 잘 살아봐, 그런 소리 들을만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아 저쪽에 그리스도인이 있다 하면 이제 별다른 세계에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별다른 사상과 덕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 여전히 세상 언저리에서 그 이제 기생충처럼 살려고 하지 않고, 진짜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었는데 이제는. 주님께 속한 자로서 뭐 하루를 살더라도 주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드러나니까 이제 사람들한테 그런 저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도 받는 거예요. 말만 하고 행치 않으면요 아무도 감동하지 않습니다. 누가 그걸 믿겠어요? 자기도 하나 못 변화시키는 말을 누가 믿겠어요? 그 말을. 자기도 안 바뀌는 거를 누가 그걸 다른 사람 보고 그, 그, 받으라고 하면 그걸 누가 바뀌었냐고. 더, 더 욕이 되는 거예요. 아무튼 그 이방인 중심으로 성장된 안디옥 교회는 선지자 아가보의 예언대로 천하의 큰 흉년이 들자 예루살렘 교회의 중요성을 알고 저들과의 하나됨을 확인하는 측면에서의 생명성을 발휘해서 그들을 부조하는 그런 일도 했습니다. 이게, 이게 안목이 바뀌었으니까 내가 늘 관심이 둔 데가 어디냐. 하나님의 교회 아니에요. 구경꾼으로 있는 게 아니고 내가 교회 한 분자로서 살아가는 자로서 이제 관심이 어디냐. 우리 형제가 어떻게 아픈가? 배고픈가? 어디 어디 이제 심정적으로 많이 어려운가 그런 거를 살피고 기도 먼저 기도해야 할 것이고 그러면 주님이 감동케 하시면 가서 해줘야 죠도 말로라도 돕고 내가 가진 것을 예, 뭐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말이죠 그렇게 가서 강도 만나서 어려운 지경에 있는 사람들을 기꺼이 돕는 거죠. 나는 뭐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뭐 성경을 봐야 되니까 뭐 기도를 해야 되니까 찬송을 해야 되니까 내가 할 일을 다 부여받은 게 있으니까 그 못한다.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도 안 하면서 뭘 합니까? 자신을 전체로 예물로 드려야 될 존재인데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거는 그 제사의 정신이 있는 거잖아요. 제사의 정신이라는 건 뭡니까 제물을 잡아서 흠 없는 재물을 잡아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쪽에서는 흠이 있는 게다 흠이지. 그러니까 그리토를 그리토를 의지해서 내 전체로 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내, 내가 드린 게 너무 미미하고 누추하니까 참 주님 앞에 고개 들수 없는 존재들이지만 그런 그리토를 생각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죠. 늘 죄송한 마음이 있고 그렇지만 그게 예배가 되는 거지 그렇게 그런 중심으로 기도를 해야 받으시는 것이고 발세된 기도가 안 되고요 그렇게 해서 헌상을 해야 주님이 받으시는 거지 무슨 뭐 자기 있는 거 과시합니까 하나님 앞에 또뭐 노래를 부르면 이 우리 찬송에도 제사의 정신이 있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 찬송에. 찬송을 제사의 정신을 빼고 불러버리면 그냥 노래를 불러 제끼는 거지. 그냥 자기 예술의 정신을 승화시켜가지고 불러 제끼는 거지. 예배가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돼, 사실은. 늘 그렇게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그런 인식과 그런 삶의 그 태도가 있어야 그리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 거야. 그래서 관심 있는 데에 쏟는 거예요. 자기가 뭐 아프고 배고프고 그러면 난리가 나 다른 사람 배고프든 말든 뭐 알, 아무 생각도, 자기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 이게, 이게 이제 이 교회가 이 세상에 그덕 있는 사회만도 못하는 꼴이 되지 않아요. 아무튼 그, 예루살렘 교회와의 그 연대를, 이게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본질적인 그런 친밀성, 그 하나됨을 그, 인식하고, 통일성과 보편성을 함께 누리고, 거룩성도 누리, 누려가면 그 사도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쫓아서 서로 그, 떡을 떼고 하나가 됐잖아요. 그 그런, 그런 정신으로 지금 이방교회도, 저들이 복음을 참 받아 가지고 그렇게 산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도 그렇게 도운 거죠. 그냥 먹다 남은 거좀 돕고 그런 차원이 아니 있는 거 조금 여유 있는 거좀 보내고 이런 차원이 아니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이 절간에 다니는 사람도 다 그런 사회사업들을 합니다. 다. 뭐 이, 이교도들도 사회사업 다 해요. 근데 이제 신자라고 하면서 그정 그 도의 사상과 정신을 가지고 사람 대하는 것은 참 비참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에 의한 거야. 이 안디옥 교회는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아직 유대주의 영향으로 주춤하고 있을 때 높이 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의 성취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 성신님의 인도를 따라 그 일을 잘 감당하기로 함께 노력을 했습니다. 참 보잘 것 없고 참 내세울 것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주의와 헬라주의 그런 구성 분자들 때문에 정체되어 있을 때이 어떻게 보면 이방인들을 그 이제 이방인들이 은혜를 누림으로써 그, 그 시기나게 하는 거로 로마서에 나오지만, 그 어떻게 보면 야, 그참 전통도 없고 정통성도 좀 이상한 그잘볼수 없는데, 저기에 저런 데 이런 일이 있나? 아무튼그참 그 내세울 것도 없고 보잘것도 없는 사람들이 그 주님의 일에 전심으로 들여가고. 그게, 그 말씀이 흥화하고 말이지, 그런 사회가 이루어지는 걸 보면 얼마나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자극이 되겠습니까? 누가는 오늘 본문에서부터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누구에게 의해,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분명하게 밝힙니다.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까지는 그렇게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오늘 본문 이전까지 나타내고 이제 땅 끝까지 어떻게 그런 일들이 누구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가를 확실히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 선교의 핵심기지로서 성신님의 명령에 따라 바나바와 사우를 뽑아 선교사로 파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오늘 본문의 위치가 굉장히 이제 획시기적인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그런 그 위치에요. 본문이 들어있는 사도행전 13장에서부터 이제 사도행전의 후반부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부터, 이제까지 본 1장부터 12장에서는 성신님의 인도와 보호 아래 베드로 중심의 유대민족을 향한 사역이 주류였었는데 이제 13장부터는 바울을 중심으로 이방인들에게 본격적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내용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깝게는 예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이제 역사의 진행 가운데 객관적으로 확연하게 나타나는 그런 사건인 것이고 멀게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음의 보편적인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한 게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한 거잖아요. 이제 이제 유대 민족 중심에서 이제 벗어나서 이제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 일이 시작이 되는데 그게 이제 이 13장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겁니다.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의 시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이제 가시적으로 확실하게 드러내는, 드러나는 일이 오늘 본문에 들어, 어, 본문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작정인 우주적인 회복, 만물의 회복에 대한 결실이 차서 있게 분명하게 이때의 역사의 시간부터 가시화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소의 저자 누가는 이런 하나님의 작정에 의한 사역이 성신님으로 말미암 어떻게 찬성있게 펼쳐지는지를 순차적으로 잘 묘사하는 것입니다. 성신님의 인도가 아니면 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진시키기 전혀 못합니다. 본질을 이루지도 못하고요. 그니까, 성신님의 인도를 받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웃음> 이전에, 이제 이 성신 받기 이전에는 주님이 부분적으로 이제 그 구속사에 가담하게 해서 그 영광도 누리게 했는데, 그때는 참 부족한 점들이 너무 많았죠. 근데 이제 성신의 인도를 어떻게 받고 가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미리 약속하신 대로, 그, 저들이 차서 이렇게 누려감으로써, 과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근데 그 일을 알고 자신을 다 들여가는 자들의 그 거기에 쓰임을 받는다. 결코 높은 마음을 먹지 않고, 스스로의 지혜와 능력으로 뭘 하려고 하지 않고, 성신을 의지해서. <웃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13장에는 복음의 보편성에 따라 전세계로 뻗어나가게 되는 그 시작으로서의 사울의 1차 전도여행 기록이 나옵니다. 사울에 의한 구브로섬의 전도와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의 전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내용들의 예비적인 사건이 오늘 본문에서 시작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방 선교의 전진 기지라 할수 있는 안디옥 교회가 성신님의 인도하에 그 선교의 핵심 인물인 사울과 바나바를 세우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당시 형편은 어떠했는가? 어떤 상태였는데 그 성신의 감동 가운데 선교사까지 파송할 수 있게 됐는가?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본문에 보면 안디옥교회는 이방인 중심의 교회답에 다양한 계층의 인종이, 계층과 인종이 그 구성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신의 감동을 따르되 구약성경과 주님의 가르침에 근거하여 현재적인 초자연적인 그 교통으로 앞니를 예측하여 교회를 지도하는 선지자들이 있었고 또 이미 기록되어 있고 게시되어 있는 내용들을 풀어서 해석해 가르치는 재능이 있는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그 시무원과 구레네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저동생 마나엔 등 그리고 사울 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과 검은 피부를 가진 사람, 그리고 특권층과 관련되어 있는 자, 그리고 유대주의자였다가 주님의 은혜로 변화된 자, 그런 사람들이 구성원이었어요. 이게, 이게, 이게 구성원들을 특징적으로 이제 뭐, 여기 더 있었겠지만, 특징적으로 보여주는 거는 이 사회가 어떤 사회인가, 어떻게 구성돼서 그 하나님 나라를 체현하는 사회인가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분명하게이 구성원들에 대한 내용을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나바는 구부로 출신의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그곳 안디옥으로 파송을 받아 사역을 한 인물이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는 사우를 청빙하여 함께 목회사역을 한 사람입니다 그는 위로를 잘하는 사람이었고, 권위자라고 하잖아요. 위로의 말씀을 잘 권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구제를 또한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울과 함께 1차 전도여행에 선교사로 뽑힘을 받아 파송이 되었고, 2차 전도여행 때는 이제 바울과 헤어져서 마가요안이라고 하는 그런 조카와 함께 고향 구부로에서 이제 복음전도의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니게르라는 신무원은 누구인가? FF 브루스는 그, 그가 아프리카 출신의 검은 피부를 가진 그 안디옥교의 성도였다고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구레네 사람 루기어는 누구인가? 이 구레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프리카 북부 지중해 연안의 도시입니다.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더 이제 서쪽으로 조금 뭐 가다 보면, 그 원래, 이제, 그, 구레네라고 하는 지역이, 그렇게 쭉, 이제, 알렉산드리아 옆으로 쭉, 어 저, 리비아, 지금의 리비아에 있는 데까지 이렇게 쭉 펼쳐져 있는 지역인데, 이게 이제 한 도시의 지, 이름이 아니고, 이렇게 지역의 이름입니다. 루교, 루기오, 루오에 대해서는, 어떤 주석학자는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그냥 단순하게 저가 구레네 출신의 개종자로 보는 게 낫다고 이제 또 f f 부루스는 말합니다. 또, 분봉왕 헤롯의 저떤생 만화에는 어떤 인물인가? 그는 헤롯과 함께 양육을 받은 귀족에 속한 인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어떻게 양육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아무튼 그는 헤롯과 가까운 사이로서 그가 야심만 있다면 궁중에서 부귀와 영화를 얼마든지 누릴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런 걸 모든 걸다 포기하고 복음 전파자의 길을 애써서 걸은 그런 신앙의 사람이에요. 누차 살펴본 내용이지만, 당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멸시를 받는 것은 물론이요. 일반적으로도 기본적인 생계조차 꾸려나가기 어려운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길을 자원한 만화인을 생각해 보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게 얼마나 큰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저가 얼마나 아상을 버리기에 애썼는가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환경에 지배를 받는 사람 아니에요. 좋은 환경에서 호의 호식하고 지내던 사람이 하루 아침에 저기 고지들과 함께 생활한다는 것은 진짜 어렵죠, 어렵죠. 내가 조금만 타협하면 그그 그 부자들과 귀족들과 어울려서 배부르게 살수 있었는데 이 신자로서 그들의 생각과 사상 그런 인생관에 동참할 수 없으니까. 내려놓 그들과 거래를 끊는 거잖아요. 오히려 그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목표하신 일에 마음을 다 쏟는 사람과 함께하는 일이 더 크고 더 가치가 있고 더 즐겁고 더 기쁘기 때문에 그걸 다 내려놓는 거죠. 다. 이게 이게 사람이 약해요, 참. 태생적부터 이제. 그지같이 살고, 어떻게 그냥, 야생, 야생에서 말이지, 그냥, 자란, 뭐, 뭐처럼, 그렇게, 그런, 그, 그렇다고 그러면 조금 더 뭐, 그렇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 이해도 할수 있는 거지만, 이 귀족들로, 귀족으로 살다가 말이지, 해롯의 저 동생이면 얼마나 높은 귀족입니까? 그런데, 그다 포기하고, 생계도 막연한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살아간다. 아상을 벗어버리게 해었다 하는 걸알수 있습니다. 사울은 또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인물이죠. 담메색 도상에서 이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회개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철저히 유대주의에 갇혀서, 그, 그, 유대주의의 그 신학이 있잖아요. 저들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다 의지하고 살기보다는 자기의 행위를 또 종교적 행위의 공로를 그 부여하고 업적을 부여하는 그런 거죠 <웃음> 그런 것들이 저들에게 그 은혜관이 없는 거 아닙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이제 섞은 게 있는 거죠 자기 아상으로 섞은 것들이 있어요 <웃음> <웃음> 그런 것들다 내려놓고 이제, 주님의, 주님과 함께 한 사람이 됐습니다. 이, 그는, 그, 이방인의 사도로 준비된 사람인데, 사실 이방인의 사도로 준비되려면, 첫째, 언어가 돼야 되고, 그 문화를 알아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들의 그 사상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들의 역사도 알아야 돼. 그들의 그 인생관, 목표, 뭘다 알아야 돼. 그런 걸다 알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이 사상을 증거할 수 있는 그 그게 준비된 사람으로서 가장 적합하게는 그 헬라파 유대인 중에서 한 사람인 사울이 아주 적합한 인물. 그는 아라비아 지역에서 3년간 그 주님과 함께하고 또 다소에서 10, 10년, 10년 동안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원한 사역을 위한. 한 부분을 감당하기 위해 훈련이 된 사람입니다. 이제 신령한 준비도 되어 있고 일반적인 문화적인 뭐 언어적인 뭐 역사적인 뭐 이런 사상적인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하여간 이상의 사람들의 계층적 요소를 보면 유대주의적인 사고로는 도무지 하나가 될수 없는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도무지 하나가 될수 없는 사람들이 구성원으로 하나가 되는 구성원으로 있었던 거죠. 그런 교회로 서서 서로 간에 통일성을 보이고 한편으로 보편성을 나타내면서 한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이제 그리도로말미암마 중간에 막힌담이 헐어지고 이제까지 멀리 있을 수밖에 없었던 자들이 서로 그리도 안에서 가까이 친밀하게 지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까이 지낼 수 있게 됐다는 표현이 오히려 무색할 정도로 이제는 그리도 안에서 한몸을 구성하며 함께 창조의 본의적 사회의 완성을 향해 성장할 수 있게 되었다는 하 것이 더 어울리게 됐습니다. 이들은 이제 다시 하나가 돼가지고 다시 재창조된 존재로서 그리도 안에서 세 사람으로서 이제 뭘 구현해야 되고 어떤 사회를 이루어야 되는가. 거기에, 거기에 마음을 뒀으니까, 단순히 그냥 다양한 형편에서 하나가 됐다 하는 걸로는 부족하요 얘기, 얘기하기가. 진짜 부족한 거예요. 도무지 인간적인 시각으로는 하나 될수 없. 우리나라, 우리, 우리, 저희, 우리나라 초대교회 백정들과 양반이 하나가 돼서 이렇게 교회를 이룬 것과, 그리고, 백정 중에서 먼저 장로가 나오, 나오, 나오게 되는 그런 원래 백정들이 한테 먼저 복음이 잘 받아들여졌고, 그러니까 그러는 사람들이 다수니까 당연히 백정 중에서 그 장로가 나올 수밖에 없죠. 아무튼 그 중간에 와중에 뭐 따로 분리가 돼 가지고, 저기 분리가 돼서 교회가 나눠져 있었지만, 이 양반 교회는... 갈수록 오그라들고, 백지원교회는 갈수록, 저기, 성장하니까 나중에 다시 합, 합치게 돼요. 이게,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게, 이게 어떤, 어떤 사람들이 하나가 돼서, 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권적으로, 주권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 하나님의 사상과 능력이 아니면 이루,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거듭나기 이전에 차별화하는 인간적인 모든 조건들이 다 무너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라는 그런 신령한 가족만 가족의 조건만이 남게 된 모습 지금 이 구성원들을 보면 그렇다잉 신령한 것으로 하나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인물들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가 된 교회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저들은 주를 섬기는 일에 힘을 다하여 주를 섬겨라고 했잖아요 본문에 그런 구성원들이 주를 섬겨 어떤 사회에서 우리가 아 이렇게 사회를 구성하면 아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 그런 어떤 이데올로기적인 그런 그런 모습을 보인 그런 사회가 아니에요. 주님을 중심으로 주님을 섬김으로 이 하나된 사회. 누가가 이 섬긴다는 단어로 쓴그 레이트로 군톤이라는 이 말은 거룩한 일에 종사한다는 뜻 외에 공적인 임무에 관여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칼빈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 이 거룩한 의식의 일이 제물을 드리는 것이라고 이제 아전인수적인 해석을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가르치는 교회하고 배우는 교회로 자꾸 나누려고 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되는데 이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안디옥 교사들이 결코 제사를 드렸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기초로 해서 자신을 산재물로 드리는 공적인 일을 열심히 하고 또그 교회로서 그 본질적인 성격을 갖추고 구속사 안에서 자신들의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책임을 다했다. 이 교회라는 건 이런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냥 끼리끼리 뭐 인맥으로 아니면 학맥으로 아니면 뭐 지, 지연으로 뭐 이렇게 그렇게 모여져서 그냥 대충 하나가 돼가지고 서로 친밀하게 지내는 그런 사회가 아니에요. 돈무지 하나가 될수 없는 사람들이 주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돼가지고 주님이 목표한 인간상과 사회상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 섬기는 서로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그런 사회. 시대적인 사명이 무엇인가 역사를 통찰하고 이 시대 속에서 과연 어떻게 그리토인으로서 회복된 그런 그리토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드러내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는가 선하고 착하고 아름다운 뭐 히브리어로는 토브라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윤리적인 말은요 상대적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준으로 제시되어 있는 말은 상대적인 말이에요. 그건 그리또로부터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절대적인 말이에요. 사람이 겸손해야지, 뭐, 교만하지 말아야지. 이게 상대적인 말이에요. 그 그리또 안에서는 그 그리또와 같이 되는 거죠. 이게 상대적인 게 들어가서 부모를 섬겨야지 뭐, 윤리적으로. 아, 그게 아닙니다. 상대적인 얘기. 본질적인 얘기, 본질적인 일을 이루는 거는 말씀과 성신이 아니면 안 돼요. 우리는 뭐 그렇게 의롭다고 선언을 받았지만 여전히 죄의 성향이 육신에 천착되어 있고 아주 세상에 딱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신령하게 살아가는 게 이상한 거, 이상하게 보이는 거죠. 당연히 세상과 맛있는 거 먹고, 쾌락을 쫓고, 자기 번영을 쫓는 게 자연스러운 인생들이에요. 그런데 그, 그걸 내려놓고, 이제, 그 거룩한 사회를 이루어간. 그런 것이 섬기는 일이고, 기독교인의 윤리가 그런 거예요. 바른 신학을 가지면, 바른 윤리가 나오는 거죠. 바른 덕이 나오는 거 상대적으로 그냥, 판단하고, 편마하고 함부로 하고. 그러면 항상 자기는 안 그렇다는 걸로 과시해요. 그러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함부로 하고. 나한테 그런 게 나올 수 없다는 걸 알면 다른 사람에게 나오면 존중하지요. 나올 수 없는 게 나오니까 얼마나 존중니면 어린아이에게도 나와도 존중하 예? 네? 함부로 말하지 않고. 아, 이제 조금 배워서 크네? 이제 이런 식으로 말할 수가 없어요. 성신께서 낸, 낸 결과를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말합니까? 하나님이 참이 이, 이 귀한 일을 이제 나올 수 없는 그 인간 속에서 이루신다. 하나님을 찬, 찬양하는 거고.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니에요? 결코 주를 섬긴다는 걸 빙자해서 인간적인 단체의 확장이나 인본주의적인 일을 하기 위해 별다른 방법을 쓴 것이 아니고 주께서 명하신 것을 기초하여 은혜의 방도로 내리신 것을 수단으로 삼아서 그 목표를 향해 전진해 나갔다. 이게 얼마나 정확한 그 하나님의 그 말씀입니까? 얼마나 정확하게 우리한테 구체적으로 그냥 사실적인 얘기를 쑥쑥쑥쑥 써나가지만 거기에는 그런 것들이 다함이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거냐 성신로. 으 지금은 어, 저, 어, 저들은 주를 섬기되 또한 방법으로 금식을 또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금식을 하는 날은 속죄의 일이었고 7월 10일 날, 대속죄일이잖아요. 그리고 특별한 경우에 금식을 했습니다. 뭐, 이제 국가적인 재난이 있다거나, 뭐, 뭐 엄청난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때, 이제 금식을 했죠.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을 했다고 합니다. 아예 정해놓고 이제 울타리를 쳐놓은 거죠. 주님께서는 이 금식에 대해 뭐라고 하셨는가? 주님께서는 금식을 하되 사람을 향하여 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라고 했습니다. 맹세하는 것도 그렇고 구제하는 것도 그렇고 금식하는 것도 그렇고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그저 하나님 나라의 그 신율법을 제시해 줄때 그렇게 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산상보원에서 우리가. 저기, 마태복음 6장에서 그걸 지난번에 조금 확인했었는데, 마태복음 6장 16절로 18절입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을,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니. 너희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이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러니까 꾸미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걸 드러내서 나 이거 한다고 과시하지 말라는 거 내가 구제한다, 나 이렇게 기도한다. 나 이렇게 금식한다 하는 걸 보이지 말 주님, 주님이 하게 하셔야 할수 있다. 하는 그걸 다 가르쳐 주신 거죠.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는 금식을 하셨, 금하셨지만, 후에는 금식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 아들이 왔을 때, 그 지금 뭐, 잔치, 잔치가 벌어져 있는데, 네, 그 의미 있는 말이죠, 그게. 이제 <웃음> 네, 후에는 금식할 거, 하게 될걸 주님이 가르쳐 주셨죠. 사도들은 주님의 가르치심을 따라서 때를 맞춰 금식했습니다. 직분자들을 선택할 때 금식했고, 자발적으로 주님 앞에 자신을 겸손하게 훈련할 때 금식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금식은 직분자를 세울 때 금식했다는 그런, 어, 그, 기록으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금식을 너무 잘못 오용하는 것으로 인해서 아예 금식을 할수 있는 당위성조차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공식적으로 공교회가 필요에 의해서 함께 금식해야 할 것을 말하려 해도 공감하는 사람이 많지 공감하지 않는 사람이 많아서 시도조차 못하는 일이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율법주의에서는 너무또 이제 어거지로 금식을 시켜버려서 보이게 하려고 그것도 문제지만, 근 그것에 반해서 이제 아예 금식을 안 해버리는 일도 있다 이 말. 잘못된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얼마든지 금식을 공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할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숙지해. 내가 주님의 자녀로서 참 온전히 선악하지 못한다. 그러면 내가 끼니를 내려놓고라도, 어, 기도를 해야 돼. 이제 내가 직분자로 세워, 우리 교회가 직분자를 세우는 일에도 이제 금식을 해야 하는 거다 <웃음> 사실, 진정한 금식은 그저 밥을 굽는 데 있지 않냐고, 절대, 된 삶으로 훈련되어 가면서 필요한 경우에 함께 해야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이것은 주님이 이제 일반적으로 가르쳐 주신 그것을 따라서 이렇게 본연의 일들을 해 나가는 거잖아요. 주를 섬기는 거하고 그럼 이게 본연의 일. 역사적인 일은 그 구속 역사 안에서 꼭 필요한 일이 꼭저 주어질 때 그렇게 하는 거죠. 주께서는 이렇게 주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자신들의 본연의 사명과 역사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금식하는 자들 위해 주의 성신으로 함께 하셔서 저들이 추구하는 일들의 매듭을 지어 주십니다 교회가 정상한 교육을 기초하여 장성해 갈때 그에 맞물려 선교도 할수 있는 길을 여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은 주님의 약속과 관련하여 그 완성을 향한 한 부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금식하는 자들에게 주께서 성신으로 감동하셔서 그들의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금식이라도 공교회의 그 진행과 관련돼서 금식을 해야 맞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시스템 안에서 제대로 된 금식을 하는 거죠. 그냥 본인 그냥 아무 상관 없지 자신이 뭐 사업이 잘안 되고 가난이 닥치고 질병이 오고 이래가지고 금식하는 거 그거는 참 이게 좀뭐 어떻게 보장할 수 없는 금식을 하는 거죠. <웃음> 금식을 할때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 것을 수단으로 쓰셔서. 주의 점진적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성신의 감동이 빠진 교회의 행보는 그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주께서 함께 하셔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확증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 성신께서 이런 결과를 내셨다. 나를 양육하시고 교회 하로서내 은사와 직임에 감당하게 하시, 충성하게 하신다. 그에 있어야죠. 그냥 성신이 감동, 성, 성신 나간다 문, 문 저, 저, 문 닫아라 뭐 이런 얘기하고, 성신을 자기가 주물러 주, 주, 죽기도 하고 뺏기도 할수 있는 것처럼 막 하고 말이요 그런 거는 하나, 성신 하나님의 사역과 아무 상관이 없어. 교회는 반드시 성신께서 아버지의 작정에 따라 높이 되신 주님의 약속대로 교우를 교, 일꾼을 세우시고 발전과 그 감독을 음, 하신다는 것을 확인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대로 성장하게 하고 주님의 약속 안에서 또 일꾼도 세우고 또 주님의 그 뜻으로 우리를 감독하신다는 것을 확인하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방식을 떠나서 교회를 인도해 가시고 보호하시는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제, 김홍전 목사님이 이제 어렸을 때 수상록이 있어요. 제가 이제 조만간 여러분들한테 그 PDF로 된 파일을 좀 보, 보시라고 돌려드릴 거예요. 제가 뭐 김기찬 목사님한테 그거 받은 것이 있는데. 그, 그분이 어려서부터 어떻게 성신의 인도를 따라서 살려고 했는가. 그리고 그, 그, 그 열매가 그 성약교회라는 그런 교회 속에서 뭘 구현하고, 뭘 사, 드러내려고 하셨는가. 그걸 볼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그래야 우리가 성, 말씀과 성신의 인도를 받아서 궁극적으로 뭘 해야 되고, 본연의 사명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역사적인 사명을 감당한, 이걸 생각할 수 있어요. 그냥 뭐 하나님 나 개인 나 복조갖고나 행복하게 잘 살고 이런 정도는요 성신의인도라고 볼 수가 없어요 이 형식만 갖추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 누린 누린 여로보암과 뭐 다른 바가 없어요 여로보암 이세말 똑같죠. 이게 하나님이 목표하신 일과 그 관련된 일을 하지 않는 그런 모든 일은 다 허망한 것입니다. <웃음> 그러면 그런 성신의 감동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겠습니까 단순히 신비한 방식으로 암묵회를 세웠으니 그를 일꾼으로 써라 하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성신님의 사역이라는 것은 사위간의 속성적인 교류를 기초하여 그 작정적인 일에 기능적으로 종속된 일을 하시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감동을 받는 자들의 수준과 형편을 무시하고 하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성신의 감동을 받은 자들도 어느정도 숙지하고 있고 소망하고 있는 일들과 관련해서 그런 역사가 있는 이입 안디옥 교회가 왜 있고 어디로 나가야 되고 뭘 목표로 해야 되는가 이걸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주를 섬겨서 그 일을 이루려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때 거기에 합당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지 거기, 누가 봐도, 아, 이렇게 이전부터 성신의 인도를 따라서 이렇게 세워져 온 사람을 세우는 거지, 그냥 성신의 인도, 인도 가운데, 아, 온 이, 이 교회 누가, 이, 저기, 사역자로 세워진다. 이렇게 하시는 일이 없다. 분명히 누구라도 알수 있고, 준비된 걸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속에서 그 성신의 감동이 있는 거예요. 말씀과 함께. 일반 역사와 함께 특별 계시의 역사가 있는 거죠. <웃음> 이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안디옥 교회가 그 선교사를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일에 그 참여하는 그 본연의 모습을 취하고 그 역사적인 사명도 감당해서 성신의 인도를 따라서 그 바나바와 바울을. 그사울을 파송하는 건, 이, 우리를 위한 일입니다. 우리를 위한 일. 하나님의 구속사를, 왜, 그 전지, 그 만물 통일을 위한 첫 걸음이 되기도 하고, 그, 거기에, 그, 한 부분으로 있는 우리도 위한 일. 게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는 건다 주님의 그런 신실한 역사, 거기에 온전히 자신을 다들여간 믿음의 선배들의 그수호 희생, 이것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역사의 노정 가운데서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후대에 또 정통적이고 전통적인 바른 정통적인 것을 실질적인 것을 전수해, 그게 교회의 사명이고 역사입니다. 나머지 내용은 또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